이렇게 이렇게 세우시고 소리가 다 깔끔하게 나야 돼. 전 이렇게 엄지를 걸고 이렇게 그렇지. 이렇게 다시. 엄지가 지어요. 엄지는 항상 이 반어 같이 다니세요. 손 이렇게 엄지 올라가 더 올라가. 엄지 여기 있어. 배트룸은 없이 할게요. 배트룸 하니까 거기 맞추려고 자꾸 자세가 안 나와. 예, 천천히 소리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내셔야 돼. 사, 다시 사삼일 사할 되게 떨어졌네요. 올라가고요. 다시, 다시 이 볼라고 하면 손이 더흔들어져요 엄지가 내려오면 안돼 환장하겠지 지금 손이 어색해가지고 놓으면 안돼 자 아퍼 죽겠죠? 자4 3 3 3 나야지? 그렇지 나야 2 그렇지 그렇죠 엄지 따라오면 안 돼요 올려요올려요 올려요. 이게 너무 안돼 너무 안 돼요 다시 다시 1부터 1부터 2 1 다 잡아요, 다 잡아요. 이게, 여기 가면 안 되지. 같은 지한 개씩, 에 아, 그렇죠. 1, 4. <웃음> 표정, 표정이. <웃음> 이. 2. 1, 4. 천천히. 소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내려고 그러고, 한 개, 소리 한번 잡을 때마다